새로운 미션 있나봐요. 아네 열어주세요. 꿀컷! 네. 과연? 잠시 엔디! 두 번째! 두둥! 편안한 옷로 갈아입고 게임 존에 가서 준비된 게임 오!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그러면 우리 편안한 목장으로 한번 갈아입으러 가볼까요? 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어 게임 존! 이거 게임 존인가? 게 존! 게 존! 자 게임을 즐겨볼까? 게임을 시작하지 빠밤 엉덩이에 따딱해요 지금 어? 이거 약간 약간 조작목이 약간... 든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웃음> 조작이 아니에요 열어볼게요 어, 어. 뭐죠? 방석 퀴즈 우정수 두 번째 미션이고요 잠시 후 방석 퀴즈를 시작합니다 퀴즈의 답을 아는 사람은 방석을 끌고 앞으로 나와 정답을 외치세요 어, 어, 어. 여기 어. 뒤에 룰이 <웃음> 되게 거. 크게 있어요 네. 어 뒤에 있네요 잘 어. 읽어주세요 커튼 사이로 지나가는 물건 혹은 제시어 정답을 아는 멤버들은 방석을 끌고 앞으로 나온다. 앞으로 나온 순서대로 각자의 버저 미션을 수행한다. 버저 미션 성공 시 정답을 외치게 해주어야 된다. 오답 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버저 미션을 재시도한다. 이게 노래를 또 불러야 시작이 된대요. 하나 둘셋 노래를 해 정답. 이제 노래 불렀으니까. 아마 저 커튼을 집중하고 있으면 정답이 날아갈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저거저 o 도 뭐야? 저거는 뭐야? 나 n 제... 최단 정답을 외치기 위해서는 주어진 c o t t 려야 합니다. 네, 캐슬 제 o n Cotton is a cotton. Cotton i 로 a cotton. Cotton is a c 1회 시도로 덤벨 포크 이용 묵 찍어먹기 휘준 몸을 흔들어 착용한 박스에서 탁구공 꺼내기 제한시간 30초 윈 손을 쓰지 않고 얼굴에 붙은 포스트잇 떼기 제한시간 30초 아.. 세상 너무 얕보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더 얕보셔도 되는데 사실 세상도 남자 이호님할수 뭐, 있으세요? 어? 세상도좀 무섭긴 해요 근데 껌아니요 이거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근데?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깰게요 아, 한번 해주세요 정답! 나텍스 장갑!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저는 덤벨로 묵먹기였죠 사이다, 사이다 무거워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약간 묘수를 사용해서 옆으로 뜯어서 먹겠습니다 에이? 사모님! 성공 실패 여부 확인하세요 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정답은? 어, 눈감아 정답! 꼬무장갑! 아 맞나요? 3모님 <웃음> 내가 알려줬거든요 <웃음> 야, 짝꿍이었으니까 한개 알려줬어 맞아요 맞아요 다음 문제 갑시다 어? 야 어? 뭐야? 나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지만 일단 가니다이거를할 뭐... 때가 왔네요 시작! <웃음> 오, 장난감! <웃음> <웃음> 실패! 실패! 실패! 실패! 뭐죠 이건가요? 두장 하겠습니다 이거 안 붙는데요? 아, 어어어어어 아이 오은이 가만히 있어보세요. 자, 머리카락 붙었는데. 시작. 소후 소후 <웃음> 아 비주얼인데. 아 재밌네. 정답. 양말. 아니 카카오도 어려워. 네, 아! 잠깐... 아, 예, 카카오면 더어렵워 아, 정말. 생각을 있습니다. 하, 하, 둘, 셋. 어? 아, 아, 이번은 푸딩을 먹기 위해 나온 겁니다. 음. 됐나요? 오오 답은 핸드크림. 아, 맞았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1호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정답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나? <웃음> It's my 동체시령! 먼저 해보실래요? 아니 나는 지금 일단 도전! 아, 여기는 그 머리카락에 붙여서 쉽더라고 여, 여기가 잘 안되던데 준비 예. 시작 오. 왼쪽이 좀 잘못 오. 정답 내가 봤어? 준비 시작해주세요. 준비 시작. 하하하하iki, 저... 오. 자 정답. 센노란 병아리가. 땡. 오밭에서 딩글딩글. 자 성합니다. 오케이. Oh. 갈까요? 샛노란 들판에서 딩굴딩굴 아 이거 들어봐요 뽕뽕뽕뽕뽕 It's 오! my 동체시력 딩굴 딩굴 딩굴 딩굴 딩굴 어? <웃음> <딩굴. 오, 나. 웃음> 잠깐만 난 일단 이거 먹으러 왔으니까 하아 먹으려고 아 먹방을 찍으러 오시는구나 와우 돌돌이. 돌돌이 중간 집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정촌의 3호님 현재 3점으로 1등. 네. 1호님 2점으로 2등. 네. 그 외에. 빵점. 음 빵점. 우리 같이 한번 <웃음> 힘을 내고 싶다. 우리. 잠깐만. 를 맞추기 전에. 감사합니다. 양보 못못 못 당하셨네요 양보 했는데 기 에이 건 아니지 <웃음> 에이 이거는 바람을 못 벌잖아요 아이게 뭐예요 자 <웃음> 동그랬네 준비 시작해주세요 준비 시작 아, 쉽게, <웃음> <그거> 아니야? <웃음> 어? 아니. 돌 아니야? 돌? 경강 동전 아니, 아니에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거또뭔지안 뭐 와서 봐아 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웃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는 거 같은데요? 알아요? 준비. 지금 확실치 않아요. 해보겠습니다. 준비. 와우. 오, 한 분에. 자 정답은 사탕. 사탕은. 사탕? 아, 정답은 자깐다임 동그란데 분명 조금했단 말이야, 그렇지? 초콜릿. 아니야? 미이. 아니 뭐야? 이거 봐라. 응, 어? <웃음> <웃음> 예. 어쨌든 실패. 뭐인데? <웃음> 어, 아, 나 이겼다! 나 이겼다! 시작해 줘, 시작해 줘. 준비, 시작. <웃음> <웃음> 됐다, 됐다. <웃음> 정답, 공기. 이렇게 된 이상? 2호와 4호의 싸움인데도 진짜 무섭네요 음, 정답 강렬고 어. 어. 동그랬단 말이죠 오꽃 <웃음> 소리가 네. 커진 거 같은데? <웃음> 오니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뭐야까 준비 시작 때안 나오고 안, 안 했지 뭔가 그 뭐에 가지고 살짝 <웃음> 정답! 공기 팟민 하! 하! 하! 아, 좋아 자 정답! 아몬드! 진짜 아몬드야? 내가 본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시작! <웃음> 파, 파, 파. 사과 칼과 감자 칼 뭐야? 준비 시작! 시작! 시작! 시무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무슨 무슨 무슨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까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 시작! 시작! 시시감 시작! 시작! 시작! 시 자, 기찬자신감과 거의 겠어요. 아, 나오세요. 아니, 민재구 다음 <웃음> 저도 아, 사모님 다음 저도 있어요. 네네, 우리 맞습니다. 둘 중에 한명 맞추겠죠. 맞아, 맞아. 어, 우리 둘, 둘 중에 한명 맞추겠지. 그이거한 방이 <웃음> 와. 가시감과 아, 아니지. 아니야. 나왔어요. 나왔어. 이게 아니야? 제가 못 맞출 거 <웃음> 같아요. 요 제가 못 맞출 거 같아요. 이런 일런님네 e s s 것 같아 I'm g o 저... 안 <웃음> 아, 저 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제발 g o 으면 좋겠다 take it. I'm going to t a k 으 it. I'm 이번에 끝 아니잖아요. 맞죠죠 그렇죠? 아. 음음음음음음음 어, 오? 맞아? 뭐야? 와? 우와, 우와. 아! 아니, 아니, 우와, 우와. 아! 뭐야? 기... 아 그래. 이니하릴까요 그래? 다섯 아, 개. 다다 다. 다, 다, 다. 아 아니, 그건 아니. 저희 지금 다섯 명이니까 다섯 개. 제 정답은 휴지 오! 뭐야! 오! 오! 좋아요 두루마리 휴지, 휴지. 와와 아, 진짜 순간... 열심히 쏟아졌는데 <웃음> 난 순간 휴지가 아닌 줄 알았어 <웃음> 아, 나 그냥 찍어야겠어 이거. 아, 음. 모르겠지만 오, 제일 맛있게 먹었어 그 이거. 만종 이거. 하거거이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그 아니면 어떻게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아 근데 맛있고 맛있는 거 같아 아, 맞는 거 같아 갈게요 떨어졌지? 떨어졌지? 떨어졌지? 응 으악 떨어졌다 아 에어팟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 나가 있어요? 아 아, 아! 그래 나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에어팟 와! 오, 와, 와, 와!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너무 심하니다그 1호 님이 1등은 성함이 어떠신가요? 뭐? 아 근데 어떻게 우린 한 개도 못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최종 1등은 1호 최종 1등 아 감사합니다 캡스웨이!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방석 퀴즈가 끝나왔는데요어 네. 이제는 이제 좀 저희도 열심히 뛰어놀았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졸업이 일 오네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 m c 인 저희 남자 1, 2, 3, 4, 5호는 잠깐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내가, 살, 내가, 내가 죽을 거만거 살려줄게, 근데. 와우! 오! 다 <웃음> 아, 아! 아! 아! 아! 벌칙, 벌칙! 어! 뭐야 이거 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벌칙이라고요? 빨리소리를 <웃음> 읽어주세요 잠시 빨리 <웃음> 아니, 왜그 <그랬어>? 빨리빨리 <웃음> <방명> 있다. 이 <웃음> 호님하고 사모님하고 사리님리호감도가좀 상승한 빨 같고요. 어 전에 짝꿍이었던 오 호님이 조금 호감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젤리먹리 미션이 굉장히 탐났고요. 그 피하고 싶었던 거는 이호 님의 바구니에 공 넣는 거 제가 또 운동이랑 거리가 멀어서 제가 했으면 아마 한 번도 성공을 못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좀 터득해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를 한 개도 못 맞췄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저희 이제 사모님이죠 굉장히 맛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또, 어, 여기, 이웃님 미션이 저는 제일 힘들었다고 봅니다. 감소한 분은 없고요. 어, 증가한 분도 못맞것습니다 제가 한 문제도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어 이제, 사호님이죠? 사호님이 정답을 한두번 정도 코앞에 두고 못맞히셨는데 저는 그때가 가장 짜릿했습니다. 저는 그, 장판? 주먹으로 하는 거? 저는 그게 조금 뭐 힘을 쓰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 배드민턴이랑 포스트잇 흔드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두 개가 가장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호감도가 높아진 폰 님은 없어요